자, 이제 수리 심리학이, 이제, 이제 진행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까? 응? 진행사항을 일단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돼. 그죠? 자, 그래서 이 바이오 리액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초점을 맞춰갖고 또 무엇을 또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어떤 것을 우리는 지금 책을 만들어야 돼갖고, 어떻게 또 강의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를 먼저 알고, 응? 어? 우리는 가야 되겠나 싶다, 그제?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하는 거야, 그제? 이제 출발이니까. 우리는 거대한, 우리는 거대하다 하면 좀 그렇고, 이? 자, 현실계에 맞는 우리는 장면을 하나 해야 돼. 뭐 상담실이 되든 연구소가 되든 회사가 되든 이런 자전 명표를 탈수 있는 이 장면을 우리가 와닿는 심리학에서 접근해 사업적으로 펼쳐가야 될 접근법에 맞는 이런 상담 그렇게 누구말따라뭐 심리상담이 너무 부르드어서안돼 너무 많아서도안 되고 그 다음에 진로상담 이것도 너무 부르드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 것인가 우선적으로 지금의 심리 상담은 첫 번째 욕구는 애들부터 우리는 어떻게 대학교까지 갈 것만 딱 설정을 하는 거야. 태어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학교 진학까지. 그리고 대학교 가갖고 우리가 결혼 멘토링까지만. 그 이상은 우리는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점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혼 멘토링까지만. 결혼하고 뒤는 자기가 알아서 갈 것이고 그거는 심리적으로 풀어갖고 나눈 나는 부부끼리 가는 거는 심리적으로 풀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까지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진행된 과정에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게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는 풀어봐야 돼 지금부터 준비할 것이 뭐냐는 거다 그러면 내가 뭐 끝까지 해가지고 될 때까지 해갖고 나는 우리는 수업은 금방 끝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는 사업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이 장면을 이 고고한 장면을 하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간판을 일단은 우리가 이런 수리 멘토링이라고 일단 찾고 가는 거야 이 범주 내에서 항상 이것을 끼고 가라는 거다 멘토링이라는 것은 저우지간 우리가 엄마가 엄마가 멘토링 하던 선생님이 멘토링 하던 멘토링 부터 우리는 심리치할때 이거는 우리가 토크를 내는거것기 때문에 누구도 모두 그렇게 앞으로 송보를 많이 해놔야 되겠죠 자 이것을 끼고 이런 장명을 하는 거야 나름대로 이큰 틀에서 자 그러면 우리는 크게 심리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데는 크게 세 가지 분류를 했다 그제. 하나는 우리는 내면 심리고 우리는 하나는 습성 심리고 우리는 이는 행동 심리라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게 됩니다. 자 행동 심리는 좌우지 어떤 방법으로 심리 도구가 되든 심리 테스트가 되든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거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습성 심리는 우리는 숫자 연산법이다. 숫자연산법 심리 테스트를 가지고 우리는 테스트를 하는 거다. 자, 내면 심리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BMP, 수, 수리 분석법이다. 심리 분석법.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푸는데 이것의 궁극적인 그 방법은 전부 다 숫자다, 숫자. 전부 다 숫자다. 자이 숫자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은 내면 심리 수는 끄집어낼 게 없으니까 사주로부터 숫자를 추출해내는 거고 습성 심리는 우리는 어떻게 인간이 두뇌다 두뇌 두노색에 들어있는 이런 심리를 심리적인 기억력 심리적 그러니까 거기는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고 잠재의식도 있는데 이 속에서 숫자로 우리는 뽑아내는 거야 이 형님. 이제 행동 심리는 어떻게 자기가 그의 심리 도구를 통해서 조이스 되는 거 어떤 방법으로 초이스 되고 선택되고 자기가 테스트를 하고 하는데 거기서 숫자를 뽑아낸 거야 그러면 결국은 전부 다 숫자일 뿐이다. 우리는 크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거는 수, 단순하게 숫자밖에 없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행동 심리는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주변에 지금 주어진 그 과제 속에서 항상 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곤란해 그 다음에 내면 심리는 어떻게 인간이 타고날 때부터 가진 것인데 심리가 너무 사주로 처음부터 사주로 접근하는 것 이것도 별로 밝갑지 않은 거야 자 그러나 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것을 꼭 해야 돼내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차출해 내지면 타고난 것을 추출해 내지 못하면 지금 행동하는 것 같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쉽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이 습성 심리 속에 이 두뇌 속에서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런 의식과 무의식, 기업, 그 다음에 우리는 지식으로부터 이 숫자를 품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크게 두 가지다 자 하나는 정식적으로 우리는 심리 테스트 하는 거예요 자, 심리 테스트 하게 되면 이 복잡한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된다. 그지 심리 하는 것도 이 하는 절차에 따라가서 굉장히 편했데 처음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 접근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야. 그렇잖아요. 아니? 아니면 우리가 정식적으로 엄마가 오갖고 의뢰를 했을 때는 차근차근히 가고 이렇게 테스트 해주는 이런 절차는 관계없지만은 누구말다나 교육하면서 우리가 모임에서, 강의를 하면서, 강연을 하면서, 우리가, 이거 뭐, 수, 계산한다든지, 이거 뭐, 카드 갖고 나누고 그림을 그리고 이것도 또 부르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숫자를 응용하는 거예요. 숫자 초이스다, 초이스. 이게 테스트가 아니고, 이거는 초이스다. 자, 숫자 초이스 하는 것은 인간의 두뇌 속에서 세 개의 숫자만 딱 초이스하는 거예요. 동일한 것도 좋고, 우리는 숫자는 나중에 가르쳐 주겠지만, 처음부터 1부터 9까지 숫자를 추출, 음, 해내는 것도 있지만, 은 우리가 두 가지, 여기서도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 개의 숫자만 추출하는 게 있고, 네 개의 숫자만 추출하는 방법을 나중에 가르쳐 줄까요? 자,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이세 개의 숫자 갖고 접근하는 거, 네 개의 숫자 갖고 접근하는 아주 간편한 이 논리를 우리는 펴는 거야. 우리 강연하다가 응? 강의하다가 숫자 풀로 봐. 한 사람 대하고풀로 봐. 이 사람아 풀로 봐. 이렇게 하는 거는 네개를 초이스하는 거와 세개를 초이스 갖고 초이스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태를 점검할 때 예를 들게 되면 게되 사람들의 지금 이 심리 상태를 점검할 때는 네개의 방법 갖고 초이스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어떻게, 세계의 가지고 초 h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성격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것을 우리는 풀어낼 때, 간단하게. 그래서 세계를 풀어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강연하면서도 쉽게 막, 니한 풀을 볼래? 다닥, 풀을 볼래? 다닥 해놔놓고 싹 비교해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정말로 재밌다는 거다. 그러 아홉 개로 분류되어 있나요? 아니면 그거를 조합으로? 분류되어지나요? 아, 이것이 단계가 심리 테스트는, 심리 테스트는 나중에는 보게 되면 11단계를 거쳐가 자 이거는 이게는 3단계라고 하죠. 그죠? 이거는 3단계, 이거는 4단계를 우리는 풀어가는 것이고 심리 테스트는 11개 단계를 거쳐가고 그렇게 숫자 초이스를 11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숫자가 전체가 1부터 9까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부터 9까지 선택하는 것도 있고 1부터 3까지 선택하는 것도 있고 4까지 선택하는 것도 있고 7까지 선택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심리 도구를 다양하게 그렇게 심리 도구 11개를 가지고 우리가 테스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심리 도구를 사용하는 데는 한개 가지고 막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이렇게 풀어가지고 이 조이스하는 방법이나 연사람에서 숫자로 바로바로 바로 그 자리에서 초이스하는 방법이나, 우리가 이것을 풀어갖고 계산을 해가지고 초이스하는 방법이나, 결과는 다 똑같다는 거다. 음. 음. 음. 재밌지 않겠나요? 진짜 재밌을 것같요 이거 얼마나, 앞으로 이게 심리,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 단계는, 이 단계는 우리만의 특징이, 여기서 우리는 이 심리 테스트는 숫자를 초이스해서 테스트하는 거지만 은 여기서 나중에 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설문지 테스트가 있는 게 설문지 테스트 자 이거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 하지 말자는 거다 왜 하지 말자는 건 기존에 이 심리 테스트라는 것이 워낙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종류도 많고 워낙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최대한 접목을 해 주자는 거다 우리는 뭐 <웃음> 네가 맞고 내가 맞고를 떠나서 일단 그거 갖고 는 뭔지 하겠다는 거다. 우린 접목을 하자는 거다. 이 단계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심리 테스트에는 우리는 적성 설문지, 그 다음에 IQ 설문지, 우리는 감성 설문지, 우리는 학습 설문지, 우리는 적 음, 진로 설문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 이는 거다. 나중에는 우리는 성격적인 거 이런 것도 다 있다 이 말이야. 자 이거는 우리가 이거 하는 거 하고는 다르게 접근하는 거야 이건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풀어내기 위해서 자 그러나 이것까지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까지 하려고 하면 그런 여력도 안될 뿐더러 사람도 없고 아직까지 우리가 남인데 이런 내세월만한 것들이 아직까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체크해 놓고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우리가 적중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이런 설문 테스트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연계가 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목적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게 아니다는 거다 이거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자 우리는 목적은 뭘까 공부 못 하는 아이는 공부 잘하게 만들어주는 거고, 적성에 안 맞으면 적성이 맞는 것을 선택해주는 것이고, 뭐가, 뭐, 장애가 생겼을 때는 장애를 치유하는 목적이지, 이건 뭐 상담하는 거, 이거는 우리는 기초가정일 뿐이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대상이, 대상이 누구냐 하는 거다. 이거 심리 분석하고 심리 상담하고 이렇게 힐링을 하는 그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최종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힐링 레포터라는 거다. 자, 여기에 우리가 힐링 레포터라고 해 지금 샘플로 그냥 살회적인 측면에서 성격까지 쭉 내가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을 뿐이고 이것이 나중에 점더 쪼개지는. 그걸 만들면, 책한권 만드는데, 에? 그거 한 개, 담으한 권을 만드는데, 한 권에 30만 원씩, 50만 원씩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언제 만들어줄 것이며, 그, 그게 해갖고는 상통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애기들이 딱 오게 되게 되면, 이 아이의 진로, 어, 힐링 레포터. 두 번째는, 우리는 학습, 어, 지도 힐링 레포트. 그다음에 우리는 진학지도 힐링 레포트, 우리는 결혼 힐링 레포트, 우리는 성격 힐링 레포트, 아가마 그쪽 장에 이런 거, 이런 것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다. 이것이 누가 구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엄마 멘토링이라는 거다. 엄마 멘토링. 이거 누가 하겠노? 엄마가 해야지, 그지? 우리가 이것을 하고 지가 선택하는 것도 엄마가 주변에서 여기도 잘하고 엄마 멘토링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이 엄마가 우리가 멘토 역할을 하면서 멘토링을 하는 거야 우리는 멘토는 안되겠지 엄마는 애들은 엄마가 멘토가 되는 것 싫어하거든 다 다른 사람을 하는 것이지 엄마 싫어하니까 엄마는 좌우지한 옆에서 후원하는 이 후원자다 이스포터다 그래서 이 멘토링만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레포트 이 레포터가 우리는 궁극적인, 우리는 사업이다, 이게. 막, 이게서 심리 테스트 하는 건, 무슨 문제 테스트 하는 건, 이건 악세사리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과 답을 줘야 되는 거야, 답을. 그죠? 우리 신입 상담 100날 하면 마, 아무 답도 없는 거. 자, 저것이 우리는 내 생각으로는 한 80페이지. 인쇄물 해갖고, 바인드 해갖고, 착 인쇄해가지고, 바로 탁 갖다 얹도록 그렇게 이제 그 준비는 다 됐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최종적으로 시스도못 만들고 아직까지는 뭐 수요가 없으니까 내가 다안 가야지 그것이 없으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는 거는 앞으로는 이쪽으로 가야 지금은 이것이 중요하지만 은 이것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여기서 이 단계에서 우리는 교육이 필요한 거죠. 그제. 내 강의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고, 이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완전 사업적이다. 그죠? 이거는 사업적인 측면이다. 자, 이거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조금 보류하자. 왜? 다른 사람과 하고, 너무 거부감을 줄 수는 필요는 없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맞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우리는 체계적으로 조금 줄이 나가면서 하는 것이 맞다. 그죠? 그러면 목적은 우리는 어떻게? 해? 앞으로,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는 것은 이것을 쭉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 엄마 멘토링이다, 엄마 멘토링. 응? 엄마 멘토링을 우리는 주 목적을 하는 거요 그래서 이것이 교육과. 자식인데 교육을 하기는 쉽지 않잖아. 아주 공부하기 바쁜데. 응? 그걸 교육을, 엄마를 하는 거야, 엄마. 젊은 엄마를 대상으로서 교육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 자식인 데는 어떻게? 해? 레포터로서 통용을 시키는 거야 그 다음에 기초적인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해? 이거는 학교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앞으로 이거는 우리가 조금 고민을 해야 돼 응? 왜냐하면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들도 분명히 심리 테스트하는 이런 회사들도 설문지들도 자기들이 불만족스러운 것이 많이 있을 거야 이럴 때 우리는 그때부터 한 개씩 한 개씩 접목하는 거다 성격과 관련된 거 불만스러운 뭐그 성격을 한개 만들어주고 꼭 공용으로 이용하는 것이고 적성을 할 때는 적성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그런 다음 단계로 우리는 진행해 나가는 거다 여기까지 갈라 하면 너무 힘든 거니까 이거는 정말로 술다 여기까지는 일사천리다 일사천리 가면 이제 됐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고? 이 간판부터 이제 먼저 붙여야 되겠다 그죠? 간판을 하나 장명을딱 하고 이제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거야. 진중 고민도 안 하면서 뭘딱 고민하노? 탁! 고민하는 체 하고, 이제. 고민하는 체 하고 앉아, 너. 고민할 게있나 하나도 없잖아. 뭐가 모르는데.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이것을 가는데 이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다. 그죠?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 나가야 돼. 준비. 이것이 우리는 필요한 거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준비를 뭘할 거지냐는 거다. 그러면 내가 공부하는 것이 제일 우선적이겠지만, 제일 공부하는 것이.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일단은 우리는 교육과 우리와 강의와 강사를 위해서 우리가 진행하는 거다. 그죠 우선적으로는 이것이 제일 지금부터 필요할 거요그제 지금 우리가, 응? 누구만 뭐 그런 말도 못 하는데, 이 저까지 갈 수도 없으니. 자, 교육과 강의와 강자가 필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뭐가 필요하겠냐? <웃음>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우리는 본주가 간단해. 나중에 여기까지는 간단한데, 이것은 우리가 뭔가 좀 마음대로 실리기 사야 돼. 그러면 이까지 교육하는데, 이 교육과 강좌, 이것이 심리학에서 어떤 분야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 그쵸? 그치?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교육하듯이 막 짬뽕을 해보게 되면 그 사람도 모를 뿐더러, 그 사람도 헷갈리기만 하더래. 그래서 이것을 좀더 나눠야 돼. 그래서 제일 우리가 간단한 게, 간단한 단계로 이제 치자. 자, 제일 먼저 간단한 게, 제일 재밌는 것이 우리는 성격분석법이다. 자, 이 성격분석법은 자기가 불을 알고 있으니까. 이것만 가차 우리가 풀어주가지고 자기의 접근만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최고 관건이다. 제일 재밌는 거야. 자, 두 번째는, 두번째 뭐가 제일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진로 상담법이다. 자, 이 단계에 가게 되면 우리는 학습 지도법이라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강좌하기로서는 앞에 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는 일단은 보류다. 이거는 정말로 상담하고 카운셀링 할때 우리가 지금 필요할 거다 진로상담법 앞 일부분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고민 안 해도 돼자 성격분석법 진로상담법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심리를 우리가 음, 여기서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거 이것이 바로 우리는 타로카드 행동 심리 분석법. 그 다음에 우리는 색채 미술 심리 분석법. 이거는 기술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 사람들도 우리는 너무 이거 상담하는 사람이 주관에 의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너무 많다이 말이야 아무 이론도 자 여기서도 처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서도 처음부터 숫자라는 거다 나머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이 숫자의 원리와 법칙을 저쪽에서 우리 찾아왔던 것일 뿐이지 이 자체는 처음부터 숫자 원리만 자이 단계를 지나게 되게 되면 우리는 내면 심리 분석법 그 다음에 우리는 숫자 연산법 이런 걸로 가겠지, 그지 이것이 우리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들이다. 실질적으로 가르쳐야 될 부분. 그래야 만 우리가 이 공부라는 것이 스물때가 지금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게 되면 인문사회계열 구십 90%는 전부 다 실업자라고 했잖아. 대학교 놓어봐야 스물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막살찌만가르치준 것이 없으니까 스물때가 없겠지. 확실하게 가르쳐줘봐야, 왜 스물때가 없겠노? 그렇긴 는 우리나라 교육이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좀, 뭐, 어, 이거 아니다. 수준 이하의 정도밖에, 수목도 없는 학문을 갖다 가르치면 뭐하냐, 말이야. 자, 이것을 우리는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먼저 나서는 게, 눈에 버뜩 띄는 게, 이거와 이거와 이거겠지, 그치? 알지. 많이 다르니까. 사람들이 한강좌로 하면 이것이 완전히 다르니까 나눠야 돼. 아, 어, 그 자격 과정은 다 나눌 수 있는데. 응. 어. 그러니까 지금 저기 응. 교육 강의 강좌가 따로 있으면 응. 만약에 자격 과정은 따로따로가 되는 응. 거 지금 제가 전체적인 강의를 할 때는 이게 다 복합적으로 다. 아, 그거는 뭐 알아서 해 보면 안 되겠나. 그러나 우리는 이, 이 나중에 자격 힐링 협회라든지 이게 자격 하기 때는 이거 다 정규 과정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있을 것 같고 교육할 때야 이것이 너무 어떻고 저것이 너무 어떻고뭐 나중에 넣는 거는 관계 없다. 그러나 그큰 틀은. 내가 한 과목 할 것인지 두 과목 할 것인지, 한 과목 하게 되면 위에 거 갖고 해가지고 밑에 거를 엮든지, 밑에 걸해갖지고 위에 거 엮든지 두 개를 쪼개든지, 뭐, 전부 다 조, 전부 다 붙일 수는 없어. 이, 이 많은 것을 어떻게 다 붙이겠노.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준비해, 준비해 난 것이 있으니까 이것을 갖고 이제는 본격적으 내가 이때까지는 준비만 해난 거야. 그래서 이것을 갖고 여기에 맞게끔 우리가 변환을 해야 돼, 이제.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되면, 이 성격분석법은, 성격분석법은 책을 교정까지는 해놨어. 그러나 이 양이 많기 때문에 참 줄여야 돼. 축소시켜갖고 자, 두 번째는 우리는 타로 심리분석법. 자, 이것도 책이 한 400페이지 정도 되니까 이것을 가감하게 줄여야 돼. 200페이지 이내로. 좀 글자도 요새는 글자작으면 안되고 글자도 좀 크고 좀 예쁘게 해갖고 이거를 가감하게 주니까 핵심만딱읽어를 해가지고 이것을 강의 정말로 강의에 또 보태감 강의는 보태감 세야 되잖아 그것만 딱 하면 안 되겠네 그러니까 뺄 거는 좀 빼고 기초틀만 잘 해가지고 이것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 사면 돼이진로상담법을자 여기에 우리는 어떻게 이 내면 시, 이 심리 분석법 내면 심리와 숫자 연산법 기초 에? 숫자 연산법 이+ 이 기초 과정을 우리는 푸는데 이거 갖고 이것은 이거 갖고 이것은 준비가 다돼 있으니까 책을 완본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완본을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줄여가지고 정리를 좀 해갖고 이게 지금 현실에 맞게끔. 이 이론을 처음 다 풀어낸 거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 그래서 이것을 풀어갖고 이것을 정리하는 그 과정이 지금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내, 내년 초에 내가 파일을 줄 테니까 정말로 잘 한, 만들어 모디파이 잘 해갖고 한 오바라고 응? 그러면 이거 갖고 일단 성격분석법 그 다음에 타로 심리 분석법 이거 이거 내고 오늘 이기 끝나기 전에 두 권은 그냥 가서 막 설명하면 될 거야. 바로 줄이 갖고 바로 가서 내년 3월 달부터 해도 되고, 나머지 두권 해가지고, 나머지 최종적으로 네 권을 우리 거기게탁 만들면 되는 거 근데 저기, 만약에 음. 진로상담법의 책에 음. 교수님 기본안이 있잖아요. 음. 거기에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는 진로, 그 진단지나 이런 이론들을 융합하라는 말씀이시죠? 그 융합하지 마. 응. 체계는 융합하지 말고 어, 나중에는 체계는 아, 하지 말고 체계는 하지 말고. 음. 말고. 어. 음. 아, 그런데 그래. 왜냐면 예, 그러면 그, 타깃이 만약에 음. 진로상담법을 할 때는 음. 타로나 이런 거는 또 관심 있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음. 진로상담법을 할 때는 에 음. 기존의 진로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숫자 예상이나 이걸 기반으로 하는거지만 음. 음. 강의 안에서는 어차피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로 이게 매칭이 계속 돼야될거 아니에요 어, 그렇게 지금 너무 그런 거를 매칭을 시키려면 실질적으로 기존에 답이 없었다는 거잖 매칭 할수 있는 답이 내가 아까 이야기 했잖아 저번에 70% 맞추면 7포 80% 맞추면 8포 됐다 그래서 그것을 매칭 하지 말라는 거. 다 왜냐면 하다가 보게 되면 이런 것을 접목을 할수 있겠지. 그러나 그 논리가 그것은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 아 하지 마라. 근데 처음 다 있다 이 말. 완벽하게 다 있다. 그 숫자로 풀어보면 이 완벽하게 100% 다 풀리기 때문에 절대 매칭할 것도 없고 우리는 자기는 그런 그런 부재지만 이거는 이 숫자의 숫자의 논리에 의한 이 풀이법이라는 것만다 강조하는 거야. 그냥 절대로 다른 하고는 테스트하고 실전에 가서는 이것을 할수 있어도 거기서는 일체 언급도 하지 말고 할 필요도 없다 그니고 그러니까 기존에 아무리 좋은 설문지를 할지라도 그거는 확률해봐야 60% 70% 막 그것밖에 안 된다 그거 가지고는 이때까지잘못돼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자꾸 절목을끼 맞추려 하지 말고 우리는 완벽하게 우리 눈으로 풀어간다 이거는 막 지금까지 보면 거의 뭐 아, 틀린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절대 하지 말고 자기들이 그것을 에라를 범하고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린 맞게끔 설문지로 변환을 시켜주는 그 과정 이후에는 아마 또 접목이 필요하겠지 그치? 그러나 그거는 우리는 필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것을 준비해 갖고 이제 가는 거예요 내가 막 강의를 할 때는 이게 막 몽뚱띠를 다 해도 되고 그치? 학교 갈 때는 이제 학생들이 이과목에 나중에는 시험을 칠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내 무슨 뜻인지 알지? 내가 일반 강자 같은 게는막 던치해갖고 가도 되지만, <웃음> 할 때는 이 시험을 치야 된다, 이 말이야. 자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명쾌하게 우리는 어떻게, 기초과정들을 누구인데 막 교육 빼어라고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데 빼웠다는그 증거만 있으면 우리는 시험은 치게 해주자는 거다. 그것까지 골치 아프게 관리하지 말고, 그다 어?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 사람들 다빼앗갖고 오라는 거다, 이? 우리는. 누구 말 때는 뭐 회사에서 누구 뭐 협회에서 가르치고 이런 게 필요 없고 우리는 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사입만 봐도 오라는 거다. 그리고 시험을 치라는 거다. 그래서 그다음 단계 갈 때는 이제 강사들 중에서 이제 정말로 이제 교수들을 강사를 만드는 데는 교육을 하겠지 그지 그렇게 일반적인 강의는 자격 가정은 이편 강사들이 전부 다 자격증을 전부 다가져라는 거다. 그지 그까지 머리 아프게 협회. 떠밀고 일하지 말고 그렇게 거기서는 체크만 다 하고 누구 앞으로 뭐 컴퓨터 요새 컴퓨터 좋으니까 어느 서체인데 앞으로 공부했다고 체크만 딱 하고 나면 시험치는 거야 그렇죠 그래야 모든 사람이 함께 갈수 있는 것이고 함께 또 묶어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누구말 때는 내게 해놔 놓고 또뭐 협회 가고 하 공부해야 되고 이런 거 이런 게이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부작용 음. 뭐, 복잡한 일은 가정, 누구말따는 대기업 위주로, 대기업, 대기업 총속시키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막, 기, 기본적인 자격 가정들은 전부 다막 강사들인데 다빼앗갖고그 강사 체크만 하고 올라오라는 거다. 그지 그러나, 이 강사가 될 때는 우리가 전문적인 그 실력도 해야 되고, 재능도 해야 되고, 인성도 테스트 해야 되고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거 하는 거지만은,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우리는 접목을 하자는 거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이것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록 내면 심리를 풀기 위해서 사주를 우리를 풀다 하지만 이거는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속에 보면 실제적으로는 응? 사주라는 개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없어. 응? 그러나 사주는 타고난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이 사주라는 것은 필요하지만 말이 사주하고 너무 이렇게 사주를 우리는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다. 가 뭐예요? B. 이거는 내 방법이었기 때문에. 자, 이것을 이름을 내가 보적이니까, 보적. 이거는, 그 뭐, 메디메티칼이 아니고, 누메디컬이다이다 수리법칙이니까. numerical psychology. S, P. P에서 뭐고. P, S, Y, H, Y. C, 아, H, O, L, O, G, Y. 그 n u m e r i c a l 이다 이거는 m a t h e 이 아니고, Numerical p s y c h o 다요 n u m b e 어, n u m b e r i Numerical.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모든 것은 이 숫자연산법이 기존의 가장 근본이다 이? 이것이 근본으로 가면서 타고난 것을 찾을 때는 일도가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은 심리 도구를 이용해서 찾는 것이고 근본은 이 인간의 모든 것은 어떻게 이 두뇌에 있다 응? 두뇌에 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의식도 있고 무의식도 있고 잠재식도 의 있고 불의식은 여기서 할 수는 없는 거다. 그거는 완전 장애니까. 불의식이라 하면 그거는 완전 장애다. 그래서 의식과 우리는 무의식과 이 잠재의식 속에서 있는 이런 기억력을, 두뇌의 기억력을 우리는 초이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지금 준비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장명을. 네? 장명을. 장명은 내가 할수 없잖아. 이때까지 행경험 삼아 최고의 장면을 하나 봐요.